짜잔, 반갑습니다. 템퍼게임 하는 쫄보 백호롱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덕시즌. TV 보면은 오리가 날아가 오리는 날아가는데 총이 없어갖고 그냥 오리 도, 다 도망가는 거 구경하고 강아지 비웃는 거 구경하고 이게 무슨 게임이지? 이러고 끈 기억밖에 없는데 어, 그게 이제 PC판으로 나와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스토리인 것 같은데? 어, 어린아이가 있었다. 엄마가 도와달래요? 봉다리를찢졌는데 게임이 있고 One day rental, so make the most of it. 하루만 빌렸다고. 아 이거 추억이다. 이렇게 불어갖고 넣는 게극룰이었어요 저거 안 나오면은 막어 보트 깨진 것처럼 막 그래서 많이 저렇게 불어서 넣었어요 오, 오 그래픽 좋은데? 오 뭐야? 오, 아 움직일 수가 있구나. 이 버튼으로 잡고 던질 수도 있고 지구번. 엄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깜짝이야! 에이, 일단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어, okay. 안녕! 너 뭐해? 어렸을 때그 추억의 게임을 이렇게 해볼 수 있다고? 어? 안녕? 아, 생각보다 그래픽이 너무 좋다! 그럼 여기서 날아다니는 새를 잡으면 되는 거야. 어, 잠깐만, 잠깐만. 한 마리, 한 마리. 아니, 계속, 계속 줘, 계속. 어, 어우, 야, 이거 은근 쏘기 어렵다. 아, 정조준이 있구나. 아, 정조준 안 했네. 이렇게다. 한 발, 두 발, 셋. 나이스. 좋아요. Great. 자, 2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두 마리씩 나오니까. 좋아 빨리 빨리 장전 재장전 해놓고요. 근데 이게 공포 게임 맞나? 공포 게임 아닌 것 같은데. 게임은 재밌어. 생각보다 무섭지 않고 좀 BGM이 좀 밝아. 좋아. 일단, 자 마이잡았어. 많이 마이잡 많이 잡았어. 좋아 좋아. 하나. 아 이런 건 조준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빨리 하나. 음 근데 공포 게임 아닌 것 같은데. 왜 공포 게임으로 돼 있지? 하나. 어. 어 뭐야 잡았어? 언제 잡았대? 레이트어 어, 뭐야 끝났네 많이 잡았네 오, 30마리 잡았어요 30마리 그러면은 엄마 엄마 왜 이렇게 화났어? 왜 게임 많이 해서 그런가? 다른 게임 한번 해보자 다른 게임 한번 해보 뭐야 뭐야 이거? 뭔 게임이야 이거? 뭔 게임이지? 뭐야 이똥 게임 엄마 이거 반납해주세요 반납해주세요 어 이거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어 이거 반납하시라니까 반납 안 하셨어요? 이거 이거 이거 재미없어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반납하시라고요 뭐야 이런 걸 애들이 봐도 돼? 엄마 이거 이상해요 플레이 레벨 2. 이번에도 똑같은 아까처럼 똑같이 그냥 사냥하면 되겠지? 하나. 오, 좋아요. 좋아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좋아요. 하나, 하나. 오, 위험했다. 위험했다. 얼렁 빨리 보내라. 보내거라. 3, 2, 2대. 다 잡았지. 다 잡았지. 나이스. 아, 쉽네. 오늘도 신기록을 세워. 30마리. 좋아요. 뭐 다른 게임 없어? 아니, 맨날 이상한 게임만 빌려 오셔. 콜라도좀 주시고요. 이거 다 먹어서 버릇 버려... 버려주세요. 아 엄마 이거 반납하라니까. 이거 좀 반납해 주세요. 아 이거 왜 반납 안 해? 이거 빨리 해줘요. <웃음> 다음 하나 둘셋넷 됐어요? 위에 하나. 그렇지? 좋아. 또 다음 게임. 게임은 어, 뭐야? 뭐야? 어뭐 잠깐만 어디야 여기? 어? 어제 뭐야? 야, 뭐야 뭐지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야 일어나 뭐야 게임이 좀 이상한데 아니 아니 자꾸 왜 저녁을 바나나만 주시냐고요 아니 바나나를 왜 칼하고 포크를 줘왜 어? 아니 밥을 맨날 바나나만 줘 아니, 이상해 나 몰라 빵떡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뭐야? 게임 이상해 이거 오우씨. 아 뭔가 게임이 좀 이상해지는데 점점? 뭐야 저거? 잠깐만 잠깐만 날라온다 야야 야, 뭐야 뭐야 에? 뭐야? 아니 미사일이야 무슨?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니네가 무슨 미사일이냐 미쳤어 얘네 어우 그럼 이제 바나나 안 주시네 아 여기 있고요 접시 여기 있고요 포크 여기 있고요 포크 하나 더 접시 하나 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거기다 던졌네 아할일다 어, 했어요 나 게임해도 되죠 다이 다음 게임 내공포 게임이 아닌데 이거 아까 그거 아니야 아 미사일 쏘는 오리? 오, 위험했다, 위험했다.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어,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갖고, 해가지고... 환각이 오는 건가? 정신 차려! 그, 다음 게임 한번 해보자. 아니, 그, 켰으면은, 끝까지 깨야지. 그치?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이건 주인공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 이게 좀 힘들겠다. 갑자기 조용해? 어, 뭐야? 어, 씨, 뭐야? 야, 야,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봐 뒤에. 야, 어 뒤에 뭐라고? 어이어 뭐야? 엄마? 어 어머니? 야, 야, 야, 잠깐만.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왜 이래? 뭐야? 왜 그래? 뭐야? 무슨 소리야? 아이씨 갑자기야. 아! <웃음> 뭐야? 엄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잠깐만! 아니, 너 이거 뒤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게임을 하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아, 발바닥이 이 소리구나. 딸, 딸, 딸, 들어가보자. 뭐야? TV를 부수게 두지 말라고? 또 자고 있는데? 뭐? 그럼, 아, 그럼 꿈인, 꿈인 거겠지? 아까 그게 현실이 아니라 꿈인 거겠지? 설마. 어, 얘 뭐야? 잡아, 잡아, 잡아. 얘를. 쟤를 써야될것 같은데 나둘 좋아요 이거 이제 오리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악몽을 꾸는 건가 죽어 아 여기 피가 있구나 오른쪽 밑에 좋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번벼이 자식아 뭐 그다음 뭐 있어 있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눈을 써야 되는구나 나둘셋 어 뭐야 티비 금방 부서지겠는데? 어 티비 부서졌어 <웃음> 뭐야? 이런... 뭐야? 야 잠깐만 방안 방한... 잠깐만 티비 티비 야 설마 갇힌 거야? 게임 세상에 갇힌 거야? 설마? 진짜로 게임 세상에 갇힌 거라고? 와... 아 그러면 쟤도 그럴 수도 있겠다 뭐야? 너 누구야? 몸을 빼앗긴 거구나 그거네 쟤... 그... 저 강아지도 여기에 갇혔던 사람이네 난 TV를 막아보자. 어, 깨지는 걸 막아보자. 레이저 쏠때 써야 되는 건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요. 잡았어요? 뭐야? 아니네? 잠깐만, 뭐야? 아까, 바깥에 나왔을 때도, 이게, 총알이 안 나갔거든? 근데 지금 총알이 나가. 어, 뭐야? 아, 이거 일부, 일본... 칼, 칼 들어, 칼 들어. 난, 지금만큼은 겐지다. 지금만큼 겐지다. 덤벼, 이 자식아. 어 뭐야 어! 어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어 뭐야 어 저거 저거 죽어 죽어 어 뭐지 게임을 부쉈어요 뭔가 좀 극복한건가 문화를왜 갑자기 111 경한테 전화를 왜 하지? 아 죽은거는 현실이었던거야? 뭐하는거야 지금? 아니, 설마 아니겠지? 미친거 아니야? 그런 거뭐 어, 그런 것 같은데 게임 중독돼서 현실 분간 못해 갖고 죽인 거 같은데 진짜? 이상하다 어, 끝난 거 같아 이게 진짜 아좀 어, 분이 좋은 게임은 아닌 거 같아.